예, 안녕하십니까 그 템플릿을 개발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제 그 여러가지 결과물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그런 경우에 특정한 요소 하나만 남기고 싶을 때 그러니까 작업 중 생성된 여러가지 결과물 중에서 하나만 남기고 싶다 뭐 카티아 하시는 분이라면 카티아의 익스트랙터에서 니어파 연산 개념하고 어유사하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들을 가장 근접성 가장 근접해 있는 요소만 남기는 명령이 바로 Isolate Objects 어 피처 기능이 되겠습니다. 어, 템플릿 개발하신 분 입장에서는 여기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일반 모델인 링 경우에는 쓸 일이 거의 없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응용을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안 보죠. 여기 커브가 하나 있고 또 커브가 있습니다. 만약에 교점을 구한다고 그러면 하나 둘, 세 개, 네 군데의 교점이 생성될 가능성이 있죠. 그럼 어느 부분에 내가 정확하게 나는 여기만여기 교점을 구하고 싶다? 또는 여기 교점을 구하고 싶다? 그렇죠? 한번 실제로 해보자. 음, 요거는 결과 파일이고요. 하나씩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케치 하죠. 옆면 잡고요. 어, 스플라인 가지고요. 클릭, 클릭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면에 다시 한번더 스케치하죠. 뭐 이런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두 개의 커브가 지금 어, 교차되고 있는 부분, 만나고 있는 부분은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여섯 군데나 됩니다. 여섯 군데죠? 그럼 여기다가 교점을 만들고 싶다. 그럼 결국은 포인트죠. 데이터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인터섹션 하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nx는 어떤 개념을 쓰냐면, 잘 찍으란 얘기죠. 여기를 남기고 싶다. 그러면, 그 교점, 가상의 교점, 근처 위치를 찍으란 얘기입니다. 이 찍고, 두 번째 커브도 그 위치 찍고, 그럼 여기 남는 겁니다. 그럼 이제 경고 메시지였다는 거죠. 멀티플 인터섹션, 다시 말하면, 다중 교차점이 발견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 건처점을 찍어라.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남겨주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좀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해요. 확실하게, 어, 템플릿 구현하실 때는 확실한 게 좋죠. 그래서 제가 이미 참조점을 하나, 어, 대충 xy평면 찍히는 하는데요. 자, 어, y 값을 놔두고, x 값은 놔두자 아, y 값은 놔두고요. 여기다가 제가 한번 50에 50을 써보겠습니다. 여기를 찍죠. 자 그러면 요 위치에서 가장 근처점이 어딜까요 요점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요 일단 아이솔레이트 기능은 결과가 여러개가 남은 상황이 돼야 됩니다 그 결과 가 하나만 남을 경우에는 이아이솔레이트 오브젝트 오피치 기능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를 어, 다중교점을 구해 보겠습니다 포인트 세스를 하셔야 되고요 다중교점 음 네, 스프라인에 어, 컨트롤 포인트, 뭐, 바이폴 또는 인터젝션 포인트라고겠습니다 첫번째 커브 그 다음에 두번째 커브 하면 교점 여러군데 생기죠 오케이 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메뉴에 인서트에 연관 카피에 끝에 보시면 아이 o 레이트 오브젝트 e 어, 피 t 라고 있습니다 자피 e 결국은 다중 결과물 요 포인트 셋이죠 근처점 요 포인트를 찍겠습니다 그럼 옆포인트하고 가장 근처에 있는 요소만 남는 겁니다. 어? 다 남으면 돼요. 이걸 숨기면 됩니다. 요거만 남는 거죠. 요 포인트의 위치를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찍어보자 그럼 어떻게 돼요? 얘하고 가까이 있는 요소만 남는 거죠. 그렇죠? 신기하죠? 여기를 찍을까요? 그럼 여기하고 가까이 있는 요소만 남는 겁니다. 아시죠? 어, 잘 쓰신다 고 그러면 여러분이 템플릿 개발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내가 진짜 확실하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있는 점만 남기고 싶다. 대충 찍어서 남기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요소를 참조해서 근처점, 최단 거리에 있는 근처점 요소를, 근처점 요소를 남기고 싶다. 그럴 때 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Proximity Object로는 결국은 포인트 아이고, 포인트나 데이터만 가능합니다. 뭐 평면이라든지 뭐 그런 것만 가능해요. 자, 이게 한 가지 방법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한번보죠 특히 Intersection, 커브를 구할 때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어,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뭐 홈에서 익스루트 바로 하겠습니다 요거 찍고요 요거 찍고 평면 찍고요 사각형 하나 하죠 일단 음, 타입원 시트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칭으로요 쭉 오케이 하죠 자 익스루트 한번 더 하겠습니다 찍고요 요 면을 측정 원을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요 들어가죠 조금만 키울까요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커브에서 어 인터 섹션 커브를 보겠습니다 자 바디 페이스로 하겠습니다 요 바디랑 두번째 요 바디랑 하면 결은 결과가 두개 생기는 거죠 위에 아래에 두개 생기는 겁니다. 자두개 선택하고 아 여기 아니죠 죄송합니다. 네, 두개 선택하고 Ctrl J 여기 투명도를 조금 조정을 해보죠. 예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 뭐데이터이니까 데이터 평면을 한번 이번에 써보겠습니다. 자 위로 요 평면하고 가까이 있는 요소 얘만 남기고 싶은 거예요. 자 똑같이 어 인서트에 아이솔레이트로 오셔가지고 결과가 지금 두개 남은 게 인섹션 커브 예정 그 다음에 근처 요소 얘를찍겠습니다 그럼 얘하고 가까이 있는 요소만 남는 겁니다 요거를 숨겨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를 이제 옮겨보죠 밑으로 쭉 밑으로 옮기면 밑에게 남는 거고 위로 옮기면 또 위에게 남는 겁니다 그렇죠 신기하죠? 그러니까 음 조금 이제 그런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쓴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인섹션 커버한 다음에 페이스 싱글 페이스로 하셔 가지고 이면하고 이면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 남겠죠. 근데 나는 어 얘가 남는 게 아니라 또 밑에 남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다시 또 바꿔야겠죠. 어 여기서 요 페이스를 이 페이스가 아니라 요 페이스로 이렇게 바꿔 주면 됩니다. 그것도 하나 방법이긴 한데, 우리가 이 개념을 쓴다고 그러면 어, 내가 어떠한 교선을 정확하게 입력받아서 그 이후의 작업, 그 이후의 명령에서 쓸 거다라는 것을 확신,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케치라는해이리죠 그런 다음에 평면형 공면을 만들어보죠. 그럴때는 바운디드 플레인 커버 잡으면 되겠죠. 네, 숨길까요? 자, 다시 한번요. 스케치 옆면에다가 이번엔 사각형하고 원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림시트를 해보죠. 네, 트림시트 하겠습니다. 타겟 예정, 바운드 얘가 되겠습니다. 남길 부분이 쉬프트에 누르고요. 주황색이 남습니다. 얘를 해제하고 요 안쪽 결과가 몇개 생기는 거죠? 킵 하겠습니다. 자, 두 개가 생기는 거죠? 두 개가. 얘를 숨겨버리면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얘거 볼까요? 자 그러면 어, 나는 이둘 중에서 어, 요쪽 것만 남기고 싶다. 또는 요쪽 것만 남기고 싶다. 좀 명확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인트를 쓰겠습니다. 음, 요쪽을 찍죠. 8, 트 인서트죠? 아이솔레이트 하시고, 피처는 트림바디, 얘를 찍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근처점은 열를 찍겠습니다. 그럼 야하고 근처에 있는 요소만 남는 겁니다. 요거는 음. 숨겨버리면, 실제 요 결과가 요거란 얘기죠. 그죠 그럼 포인트를 제가 이쪽으로 찍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가 남는 거죠. 그렇죠 더블클릭, 얘를 찍으면 야하 가까이 있는 요소만 남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홈에서요, 익수를 해보죠. 여기를. 시트 엣지로 하겠습니다. 요 시트, 시트 엣지에서 높이는 한 100으로 할까요? 했습니다. 지금은 얘의 부모가 누구죠? 얘 지금 밴다. 예, 아이솔레이트. 그럼 포인트의 위치를 여기로 바꾸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얘가 참조하는 거죠. 신기하죠? 여기를 접으면, 야, 근처에 있는 요소가 남는 겁니다. 템플릿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어, 이런 요소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죠. 이 Isolate Object f e a t u r 라는 명령은 작업 중 생성된 여러 개의 결과물 중에서 평면 또는 점 이런 참조 요소하고 가장 근접 근접한 위치에 있는 요소만 남길 때 쓰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러 개의 포인트색 중에서 특정 포인트와 최단 거리에 있는 점만 남긴다든지, 여러 개의 교선 중에서 점이나 또는 플레인하고 최단 거리에 있는 커브만 남긴다든지. 또는 여러개의 시트, 트림 시트, 요소 중 특정 포인트, 특정 플레인하고 최단거리에 있는 서피스만 남기다든지 이럴 때, 그러니까 특정 포인트, 특정 커브, 특정 서피스만을 남기고자 할때이 기능을 쓰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